전, 금암역, 프르지오 2단지 같은 경우는 23년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2,400세대의 엄청난 세대수의 40층의 고층 아파트가 현재 13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 6억 8천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3년 정치인들은 자기들 밖으로 싸움에 혈안이 돼서 국가가 개판이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하락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트 동향을 지켜만 보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의 아파트들이 마이너스 50%씩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1534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수의 고층의3 6층으로 건축되었고 마찬가지 사용일은 1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89건이 나와있고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수는 26평과 34평, 51평 기준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예전 금액이 6,8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12억까지 거래가 되는데건자에 23년 1월에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선내평 비타의 거래량이 거의 없지만 예전 금액이 4억 6천에 거래되었다가 최고가 마찬가지 10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 금액이 보여지는데, 건자에 다시 6억 초반대로 계속해서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예전 금액이 4억 9천, 4억 5천, 그리고 최고가는 12억 4천까지 거래되었던 금액에서 지금 현재 7억으로 내려왔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4억 6천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12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거래량이 없으면서 6억 초반대로 내려와서 현재 거래는 없고 26평 마찬가지 예전에 4억 초반대에 거래되었는 아파트가 7억 6천 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26평 A타임 마찬가지 예전에 5억 후반대 거래되었는 아파트 최고가가 7억 6천 8백 그리고 예전보다 더 내려왔는 옥 3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실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매물은 89건이나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무려 3,100세대의 엄청난 아파트고 38층의 고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2020년도에 최근에 공이 되었죠. 건설사는 보스코건설 그리고 매매는 현재 90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 선세평 비타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는데요. 예전 금액이 3억 후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고가가 11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6억 2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세평 비타의 마산까지 많은 거래량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3억 중후반대에서 최고가는 7억 5천 그리고 현재 마찬가지 거래가 5억으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선세평 C타에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예전 금액이 5억대에서 지금 5억 9천까지 하락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선세평 D타에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 3억 후반대였죠. 그리고 최고가는 8억대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데 6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세평 이타임 마찬가지 예전 차한가는 3억 후반대, 중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8억 5천, 그리고 현재 일부 거래가 6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2타임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4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9억 8천, 그리고 일부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6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 상한가 대비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을 해서 일부 거래가 되었지만은 매물이 현재 90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보여집니다. 다음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53세대 마찬가지 세대수가 많은 편이고요. 33층에 17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호방건설사 그리고 매물은 41건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평수는 26평과 3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 거래되는 금액이 4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 9억 2천까지 거래가 되고 지금 계속해서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5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26평 비타에 마찬가지 거래량은 거의 없지만 마찬가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31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5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10억대 그리고 많은 거래량은 없지만 은 6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비타입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5억대에서 현재 큰 상승가 없이 일부 6억 4천으로 내려가고 있고 35평 비타입 마찬가지 예전 최악가 거래는 5억 후반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1억 5천 5백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재 다시 6억 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타입마찬가지 5억 2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11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없으면서 거래금액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 타입 마찬가지 6억대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11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다시 6억 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41건 그리고 전세가 27건 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해야 금그 매물들이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18벌에 있는 그랜워크 8차입니다. 최대수는 780세대, 3 4층의 고층으로 되어 있고 20, 2015년 10월달 건축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건설사는 보스코건설 매물은 20분, 그래도 조금 적게 나와있는 매물이죠. 하지만 거래금액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4억 중후반대 거래된 아파트가 최고가 11억 6천까지 거래되었다가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고, 현재 6억 6천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세평 a 타입 마찬가지, 5억 초반대 거래되었던 금액이 10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6억 5천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b 타입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은 6억이었던 아파트가 12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a 타입 마찬가지, 6억 중반대 거래되는데그 이후로 큰 거래는 없고요. 45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습니다. 비타인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다. 평균적으로 전국을 보게 되면 33평의 아파트 거래 금액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이유는 그만큼 또 많이 찾고 가장 평범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갭 투자를 했거나 연거를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편한 송도입니다. 세대수는 2700세대 엄청난 세대수죠. 그리고 39층으로 건축이 되었고 사용성인 준공일은 1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93큰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금매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수는 28평과 34평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 거래 금액이 최하 3억 초중반 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8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 있는데 근자에 예전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밑으로 하락했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타임 마찬가지 예전 3억 초반 대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가 7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억 8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28평 비타임 마찬가지 3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8억 7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내려오는데 4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34평 비타임 마찬가지 최하 가격이 3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 9억 7천 그리고 일부 거래가 되면서 5억 4천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38평 A타임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3억 후반대 거래량이 계속해서 많았다가 어느 순간에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최고가가 10억 7 5 0 0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거래가 좀 되었죠. 되면서 지금 급락한 금액들이 다시 5억 8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 여기 있던 금액들이 일부 예전 금액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구입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파트에 물렸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현재 또 매매가 93건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 거래가 안된다면 계속해서 금액은 낮출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낮추다 보면 결국은 거래 금액은 다시 예전 금액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영상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세 금액을 확인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전세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만큼 전세량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랩핑 비타인 마찬가지 전세량이 적은 전세가 아니죠. 대부분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전세 거래량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갭 투자고 그리고 일반 실거주를 위해서 구입했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에게서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예전 2007, 8년도 얘기를 하지만은 2007, 8년도에도 단한 번도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예전 뉴스를 한번씩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시 경기 악화 속에서 아파트 물량이 일부 좀 많으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 할인 판매도 하였고 그리고 아파트가 격이 하락하거나 일부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폭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 2008년도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대한민국 전체 광역시, 특별시가 지금 아파트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건조 경우는 보시다시피 분양예정이나 입주예정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입주예정과 물량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입주량과 아파트 금액이 하락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폭락을 하거나 금액이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아파트 금액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때문에 대전, 부산, 경기, 인천, 송도까지 대부분 여기저기 아파트 거래량을 확인해보고 있지만 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대란이다, 아수라장이다, 더욱더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가 입주할 아파트와 내가 구입한 아파트 한 동네 한 지역 한 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동향과 상황을 확인해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전국의 아파트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